켈로이 선수라서한말안했요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퀴치가 진짜 역대 최고예요 에픽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네, 스핀이 일정하게 낮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원래 에픽서는드 이게 로브가잘 맞을까?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.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후회하면 저한테 DM 보겠습니다. 일단 무광이라 멋있고요. 일단 제발 도잘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. 위에, 위에가 이제 무광이어가지고 좀더 예쁜 것 같고요. 저는 아이언도 그 드라이브도 그 생김새를 좀 많이 보는데 헤드 타입을 이게 헤드 타입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좀 정확성이 훨씬 더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켈로웨이 송불라서한말 진짜, 진짜 좋아요, 진짜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, 이거 드라 와, 이거 형 이거 봤어요?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스피냐 제가 쳐봤던 이제 켈로웨이 드라이버 중에서 가장 스피인이 안 나오는 드라이버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<웃음> 아, 이렇게 어지한해도2400 느낌도 되게 좋아 제 생각에 한, 한 10야드? 정도 더 가는 것 같아요 치가 진짜 역대 최고예요.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. 네, 스핀이 일정하게 낮아요. 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평명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. 코스 나가서 쳐봤을 때 훨씬 더 좋았어요. 팔9 m 더 나가니까 이럴 수가 있나? 믿기 <웃음> 힘든데. 에피기비선 저는 훨씬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스피드가 진짜 많이 나와 지금. 백 찍겠다니까요 지금. <웃음> 헤드 힐 쪽에 맞는다든가 소우 쪽에 맞아도 좀 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미스 차 맞아서 나가겠다 싶었는데도 크게 이렇게 안 벗어나더라고요 이스위 스팟에 안 맞았을 때도 거리 편차가 많이 없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때문에 스피드가 좀더나는것 같은데 성능, 디자인 모든 걸다 고려했었을 때는 제 선택은 로그였던 것 같아요 올해 드라이버는 성공적이다 이거는 잘 팔린다 일단 딱 맞고 튕겨 나가는 그 느낌에서 이건 스피니 없이 공이 간다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전달이 많이 돼요 저는 무조건 바꿀 것 같아요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서 튈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요 원래 에픽 썬드 이게 너무 가잘 맞을까?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회하면 저한테 DM 보내세요 <웃음> Think Speed, Go Rogue With Callaway, The Kings of Distance